됐다. 안녕, 안녕.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스프닝에 나오고 있는 새끈파끈한 선영이라고 합니다. 술 많이 먹어요? 요즘 네. 술자리 안 가진 지 엄청 어땠어요 전안 먹는데 더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 진짜 잘 먹게 생겼죠? 저 근데 진짜 술못 먹어요 술못 먹게 생겼어요? 진짜요? 본인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전장점인것 같아요 굳이 취한 연기 할 필요 없잖아요 아 진짜 취해서? <웃음> 어, 어 오빠 취했어 이거 아니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취하면 감각이 안 되잖아요 전 크게 도좋더라고아뭔 소리가 있네 <웃음> 첫 번째는? 진로. 진로 is back. 먹어봤어요? 아니요. 진로 에피소드 있나요? 어, 없습니다. 저는 그 강남역에 이 두꺼비들 돌아다니잖아요. 네. <웃음> 너무 귀여워가지고 배를 어루만져줬더니 <웃음> 막 좋아하는 척했었어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 소주를 굳이 먹어야 한다면 참이슬 혹은 진로. 1 음. 박소주 중에서는 싸고 음. 제일 무난해요. 자 이게 역사가 있는데 소주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소주병을 나라에서 다 통일한 다음에 그 소주병을 껍질만 벗겨서 다시 쓸수 있다. 재활용을 할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지혼자 초록색 병을 안 하고 이걸로 나왔죠.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맛있으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맛지 두 차례. 깔끔하죠. 오 아무것도 안 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훅 가는 거구나 한 번에. 좀 깔끔해 갖고 진짜 제일 많이 사는 술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맛이 있냐면 좀 청포도 맛이 나요. 청포도를 딱 먹으면 상큼하잖아요. 진로 약간 상큼함. 그래서 깔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오 속이 탄다 갖다 버려라 <웃음> 왜 갖다 버려? 맛이 어떤데? 소주 맛이죠 알콜 맛이 좀 많이 나요 <웃음> 뭐 여기서 돈번기 소주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지 않나? 병 디자인이 이래서 그 깔끔하다는 이미지가 더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모든 소주 중에 제일 안 역해요 어린 친구들도 이제 술이 별로 안 쓰고 오히려 다니까 자주 이제 친구들이 먹더라고 <웃음> 맛있는데요? 여러분! 여자 꼬실 때 이거 드세요. 오점 <웃음> 만점에 1점 드리겠습니다. 왜요? 깔끔해서 1점. 나는 4점. 화요! 화요! <웃음> 우리 모두 화요! <웃음> 되게 고급져요. 이런 거 처음 보네요. 왠지 더 비쌀 것 같아요. 화요가 세 가지 버전이 판매돼요. 정확히는 종류가 좀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17, 25, 40이에요 보통. 제일 약한 게 17이에요. 아, 그17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어요. 화요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술 먹으면 진짜 놀랄걸? 장어나 소고기랑 먹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대표님들을 만나서 같이 술 먹을 일이 있으면 화요를 좀 많이 시킵니다. 이거는 화토닉이라고 화요랑 토닉 다 먹으면 맛있습니다. 어? 오? 막걸리 냄새 나. 오형 좋아. 별로구나 <웃음> 별로일 수 있습니다 취향이니까 와 진짜 맛없다 와 쓰레기예요 꺼주세요 <웃음> 야 한국 전통술이야 꺼주세요 알바예요 <웃음> 호불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되게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다. 하지? 음. 근데 약간 중류소주의 그맛 음. 때문에 약간 어. 으 약간 이러는데 어. 근데 딸은 안 좋아 먹으면 어우 찰떡이에요. 산사추 아세요? 산사추이랑 소주랑 약간 섞은 느낌이다. 음. 장어 먹을 때 궁합이 좋다고요 여자분들이 들으셨죠? <웃음> 남자 꼬실 때는 화요입니다. 장어랑? 아니 근데 꼬시는 데 장어가 무슨 의미예요 남자는 힘이라서?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속설이에요, 사실. 스테미나가 많이 찬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그냥 그 산화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진로가 10점이라면 화요는 4점. 심술! 색깔별로 도수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네. 7도 10도 12도네요. 스파클이네? 약주네? 살균 약주네? 이 쌀, 옥수수, 포도, 블루베리가 들어가네? 7부터. 우와! 색깔 봐. 예쁘죠? 색깔이 너무 예뻐요. 로제 와인 같아요. 짠! 짠. 뭐칠도니까 당연하지만 알콜 향은 안 납니다. 너무 맛있다. 음 저처럼 달달합니다. 본그아로 이제 줄여서 발음을 해야겠네요. 본그아가 뭐예요? 본인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핥아보세요. <웃음> 살 <웃음> <할> 뻔했네. <웃음> 나중에 해줄게요. 좋아요. 맛있네요. 네, 유진의 취향이죠. 이슬 톡톡 스파클링 버전. 완전 맛있어요. 완전 달달. <웃음> 과일 소주 느낌은 아니고 샴페인 어. 느낌. 거부이 없다, 확실히. 어. 이거 무난문원에서 좋아, 이거는. 부담 없이 네. 먹을 수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10도로 갑니다. 이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이것만 좋다는 분도 계세요. 얘는 라임 향인가봐요. 레몬 라임. 우와! 정말... 이거 되게 사과 맛날것 같이 생겼어. 그럼 어, 뒤집 보이시죠? 이거다. 오늘은 심술이다. 한세병 아, 사올까. 내가 지금 <웃음> 아, 어. 음. 하, 청포도에 라임 조금 섞은다. 실도랑 10도 중에 뭐가 더 취향이에요. 10도요. 새콤한 게더 좋죠. 네. 제 자체로도 너무 달다 보니까 새콤한 걸 찾게 되네요. 샴페인 맛나요. 음. 12. 어, 정확합니다. 12. 1 2짜린인데요 이것도 로제가 아니네 빨간색이네 이게 제일 어. 맛있어요. 구루베리 맛나 그렇네요. 이 12도가 제일 깔끔한데? 1 2도맛은 먹을 것 같은데? 맛있는데 7도보다는 좀더알콜 맛이 낫다.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오, 너무맛 있어요. 앞으로 술집 가면 나는 심술 먹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소주 시키고 뭐 콜라 시키고 토니워터 시키면 이거랑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소주를 먹기 싫으신 분들에게는 심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라 먹기에 참 좋은 술 같아요. 아니 오빠 엑스는 진짜 맛있잖아. 엑스레이티드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요. 진짜 너무 달달하고 너무 맛있는데 술집에서 사면 정말 비싼 술. 진짜 여자들 꼬시기 딱 좋은 술. 엑스레이티드? 이건 뭐 그냥 공식 클럽 술이죠. 색이 일단 너무 예쁘다. 아 향기 여기서 많이 맡아봤는데? 어릴 때 문방구에서 파는 그그 음. 주시쿨 얼린 거, 얼린 거 팔잖아요. 딱이 거야. 딱 이거. 이거야? 음! 이거지? 아 너무 신데 처음 먹어봤어? 네못 먹을 정도? 응 오히려 앞에 게 나을 정도? 응와 제가 살면서 지금 처음 봤습니다 엑스레이티드 안 좋아하시는 여성분 <웃음> 너무 맛있다 그 맛이 쌉싸름한 게 포인트예요 야 진짜 맛있어요 아, 깔라맛이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에게는 <웃음> 최적화입니다 어, 정말 맛있어요 여름에 땀 흘리고 빵 가가지고 엑스레이티드 아 진짜 취니 술이 마시기 싫어요 그러면 술 권유하는 상사에게 얘기하세요 아술 싫어요 그럼 이제 센스 있는 상사는 이 X 를 알아보고 이엑스레이티들로 가져올 겁니다 <웃음> 아 아, 아주 싫어요! 싫어요! 엑스레이티드 실제로 상사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사한테 그럴 수 있지 왜안 돼요? 왜 이걸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달아서 그런 거 같아요 거부감이 <웃음> 없잖아요 이건 몇 도예요? 17도네요 아쁘지 않아요? 두 줄이랑 똑같네 마지막은 혼디 주. 너 이거 어, 처음 어, 봐. 코디 온리 제주 감귤 과즙 함량이 4 2나 있어. 어 진짜? 알코은1 2 도. 제주 감귤 발효주예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미도 서러워. 아욕 <웃음> <나> 먹으면 어떡해. <웃음> 이거 안 먹어. 내가 다 <웃음> 먹어줄게. <웃음> 나 이거 다 먹을게. <웃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웃음> 울지 마. 에이이 <웃음> 울지마 에이! 누가 우리 미덩 기를펴 에? 내가 혼내줄게 니가 제자 미덩 이러고 있어 진정해 못먹기 싫어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안 먹어 안 먹어 <웃음> 야 요거 내가 더 많이 먹어 취다 으으 취다 죄송해요 맛있어요? 네. <웃음> 제주 감귤로 만든 혼디술인데요이 제주 감귤이 굉장히 비하인드가 많아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감귤 많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감귤이 너무 많아서. <웃음> 감귤이 너무 많아서 위도가 울어요 위도가울 정도로 감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감귤 가지고 농축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농축액도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감귤이 많아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의 자취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 위도 한번 마셔볼게요 제주 시트러스 와인이네요 나도 조금만 먹어보면 안 돼? 그래 <웃음> 예상외로 되게 깔끔하다 어? 끝맛이 좀 이상하다 오, 네. 괜찮은데요? 이번은 괜찮아요 어, 진짜? 오히려? 아 그런 인조적인 신맛은 싫고 과일의 신맛을 좋아하는군요 그런가 봐요 해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무슨 맛이냐면요 우리가 쌀을 발효시켜서 소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쌀 맛은 잘안 나죠?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감귤도 다 맛보다는 그 감귤의 상큼한 맛이 좀 남아있어요 향을 이렇게 하시면 감귤 껍질에 그 상큼한 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마춰 먹는 거야. <웃음> 먹고 키스하면 맛있겠다. 달달해가지고 아니 근데 굳이 술 먹는데 먹고 키스하는 것까지 상상을 해야 합니까 원래 술 먹고 다음 단계가 아닌가요? 어혼 뒤로 한번이행 한번 가볼게요. 유진 씨. 혼! 혼자 마시지 마. 자작하는 거야 지금. 기다려 내가 따라줄게. D! 아 망했다. <웃음> <웃음> 아니 아 이게 너무 갔어 나 뒤에서 나 뒤지고 싶냐 이거 하려 했는데 죄송해요 이여행실에 자신이 없었어 요나 <웃음> 이거 10점 만점 중에 9점 오늘 먹었던 술 중에는 한 2등? 질로 다음 예. 사실 저 이거 제일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깜짝 놀랐어요 맛이 이상해서 베스트는 심술 10도 XXX X, X. X 레이티드 2도는 이거 나는 아, 이 중에는 질로가 제일 낫다 봤죠 미도 씨? 네그꼴뚜기 뭐예요? 하요 <웃음> 이 거의 또이래요화윤은4 0도로다 먹으세요. 자술다 먹어보고 리플 촬영해봤는데 어땠어요? 어! 리플 재밌었어요. 아. 또 불러주시면 안 돼요? 나뭐 뭐 하고 싶은 촬영 있어요? 음, 리플 촬영 아무거나. 전 리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 안녕! 이거 뭐야! 아 이거 다시 해줘. 이건 뭐야, 다시 해줘. 아 귀여웠단 말이야. 아, 안돼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빠 아빠 해줘 <웃음>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이건 <웃음> 뭐야? 유진이처럼 정말 예쁘죠? 야야야 너왜 눈동자가 흔들려? 이 자식 안 되겠어 내 거친 생각과 <웃음> 불안한 눈빛과 <웃음>